문 위원장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보다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다 반면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아라며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데 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세수 예보가 좋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세수 증가를 충분히 활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아흐나홉 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형 유권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 다 아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일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아 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형 유권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야한다라고 말.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일절 기념사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 다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라고 밝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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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다라고 강조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일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 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윤신문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문는 선거권이 발급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후보와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형성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무총리는 즉각 임명 되어야 하며 내각은 국무총리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며 우리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단계가 아직 관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제도우 캐비닛의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거시 이미지를 준비된 후보자로 인쇄하려는 시도다. 문, 문키 조상는 후보가 선거 후보로 선출하는 사. 년전 시간을 있었다. 권위의식이 없는 남자 아무리 소달했던 사람이라도 성공. 하는 순간. 권위의식에 찌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2012년 18대 대선에 나왔을 때 지금보다 더 흰머리가 무성했다. 젊은 이미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를 마다하고 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선거에 임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이미지 메이킹으로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선이 끝난 뒤에도 그의 소탈한 행보는 여전했다. 청와대 직원 식당에서 직접 식판에 밥을 담아 먹고 국회의자를 손수 정리하고 경호 차량 대신 버스로 이동했다. 5년 넘게 신어서 밑창이 해진 구두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연느 정치인들보다 이런 문제인데 통령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 강주연, 주, 부, 속은 강하지만 겉은 부드러운 남자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가정에 충실하고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모범이 되는 반듯한 아버지의 상이 떠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우명은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라다 또한 참여정부의 청와대 근무 시절 구설수에 얽히지 않. 기위해 고교와 대학 동창회에 단한 차례도 나가지 않. 아다는 일하는 그가 얼마나 자기관리에 투철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국민을 대하는 표정과 태도는 언제나 상냥하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겨내 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외교적 능력은 많은 국, 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고 일까지 잘하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지 않을까?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남자 문제인 대통령의 정책은 세. 심하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차후의 국민들이받 걔들 영향에 대해서 생각한다. 먼저 공무원의 성과주의 연봉제 폐지 공약이 흐렀다. 공공부문은 성과가 아닌 공익을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인식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까지 챙기는 정책도 그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반려 동물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이유, 기견의 안락사를 지향하고 구매보다 입양을 장려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해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모습을 고민하고 직접 실천하는 그의 모습에서 많은 반려인이 공감했다.